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이 자리에 앉으셔었고또 예배를 드리니까 또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모뭐 이스라엘에 대한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감람산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 감람산 강화는 물론 일차적으로는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의 승천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부재시에 닥쳐올 상황에 대해 당시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갈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그 말씀들이 전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24장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사건들, 징후들을 보고 그거와 같이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네 마리 말을 같이 비교해서 같이 어, 그걸로 인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흰말에 대해서 어, 흰말이 이제 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 제가 계속 그 배도에 대해서 말, 말씀을 드릴 때이 내용들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종교 통합에 대한 다종교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또 넘어가고요 그래서 오늘의 제그 어떻게 보면 이 설교의 가장 핵심인 크리스남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크리스남교가 앞에 나와 있겠지만 혹시 어떤 것인지 들어보셨나요? 네, 크리스천교는 어, 그 이름에서 나오 나타나는 기독교와 이슬람을 혼합한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그 이슬람을 상징하는 반달 모양과 별 모양과 그다음에 그뭐 기독교를 상징한다고 해서 물고기 모양의 십자가를 같이해서 크리스남 크리스람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은 뭐냐면 어, 기독교와 이슬람을 혼합을 하는 명칭이고 어,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그 갈등을 해소시키고자 대화와 친교의 교류와 평화를 이루려는 운동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인들과 무슬림이 연합하여 연합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운동으로 위주에서는 교파를 떠나서 초월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목사가 니고레 목사라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목사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 i s t i a n christian christian christian 의 h r 의 s t 의 a n christian christian c h r 하 s t i a n christian c h r 신 s t i a n christian christian christian c h r 그 s t i a n christian c 신농종파 지도자인 틀라테라와 삼손 삼수디 사카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그 기독교와 이스라엘의 그 세가 교세가 반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한 갈등과 어, 투쟁, 그 이런 격렬한 사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곳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크리스천렘은 성경과 그 꾸란을 모두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여 예배 시간에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과 알라는 이름을 소리치면서 그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틀라테라가 산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과 미갈 천사를 통해 기독교와 예술한 간의 평화를 이루는 라 사명을 주셨다고 얘기하면서 어 이러한 사명에 그 The Will of God Mission이라는 의미의 이펠루라라고 지어줬다고 합니다 아 어. 하지만 그 크리스탄 교회의 사실상은 여기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삼스딘 사카가 1999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슬림 가정에서 출생하고 자칭 예언자인 그는 알라를 믿으며 메카를 네번순례한 하지, 하지라고 하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카는 두 번째 메카를 방문하면서 기독교와 이스라엘의 신은 동일한 하나님이니 함께 예배드리라는 계시를 받았다면서 어 기독교인들과 무슬림 사이에 평화를 이루라는 영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사카는 그 나이지리아 라고스 사람들의 평화를 위한다며 명목을 내세우며 크리스천을 설립하고 어 이때부터 기독교인들과 무슬림 간의 융합과 평화를 위해 일하게 되었고 나이지아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삶의 고난과 시련 속의 기적과 구원을 통해 일, 일상생활에 도움 주는 영적인 길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사카의 집회처는 쿠란암송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독교의 찬송과 무슬림 찬양을 요란하게 부르면서 소위 성령 강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크리스탄은 종교 갈등을 취해하는 허버리스트라고 불렸고 이후 크리스탄은 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흥미로운 사실은 어, 이 틸라테라 같이 했던 사가 이그 삼수단 사카가 자신의 아이디어인 이필로라를 크리스탄으로 도용했다고 이제 주장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교황과 기독교에 보낸 이슬람 지도자의 138명의 공개서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평화와 정의가 없이는 진정한 의미를 할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 과거에 교황 베네리토 16세가 그 2006년 9월 12일에 독일의 닌제버그 대학에서 신앙과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던 중에 1 4 세기의 비잔틴 황제 마누엘 2세가 이슬람교의 창시자 모하메드를 가르침에 비판했던 사안을 예로 들면서 이슬람은 신앙의 폭력으로 전파한다는 반언을한 것이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이슬람 세계에서 어 아마 반발이 많이 심하겠고 당황한 교황은 본인이 이슬람의 비난을 목적이 아니라 종교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해명이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7그 이후로 2007선에 이렇게 어, 이스라엘 지도자 138명이 공개서신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이 평화의 조화의 기반이 될수 있다면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공동표어인 A Common World Between Us and You라는 제목으로 노마 교황과 기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그때 교황 바오로 2세가 1985년에 모로코 카사블랑카의 한 모슬림 학교에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다고 주장한 연설 이후에 22년 만에 이렇게 이슬람에서 반응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그래서 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슬람 지도자가 보낸 것에 대한 그 이제 공개 서신을 답변, 답장을 보내는데 예일대학교 신학부 신학자 4 명이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공동 표어에 대한 크리스천의 반응을 어, 이라는 제목으로 공개 서신을 이슬람 지도자에게 답장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아 내용은 이슬람 이슬람 측의 제의를 받아들인 내용이고 두 종교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동일한 유일신 하나님의 근원을 두며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그다음 이웃 사랑을 양쪽이 코난경이나 복음서에서 모두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그 카톨릭을 포함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 지도자들과 기관들 해서 한3 0 0명 이상이 찬성하는 서명을 보는데 그 명단에 보시면 어, 우리 눈에 익숙한 어, 분들이 있습니다. 그 빨간 테두리에 보면 어, 데이비 용기 조 조용기 목사도 찬성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정현경 목사 어, 교수 정에경 교수가 어, 했, 했었고요. 그다음에 플러 신학교의 그 다음에, 총장이었던, 총장이었던 그 다음에, 교의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음에그다에다에다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신교 시대처럼 크리스탈 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유행처럼 온 세계에 번지고 있었고, 참신앙이라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어링까지 제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라는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박하는 것이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영적으로 음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라는 분명히 여호와가 아니며, 기독교 예수는 이슬람 예수가 아니고, 이슬람은... 그리스도의 제, 피로 제시를 받는 것을 부정하는 종교인데 어떻게 같이 화합을 할수 있는가 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사, 요한이제서 4장의, 4장 사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신하지 않냐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가담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기독교의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코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어, 풀었는데 마리아들 메시아 예수는 단지 알라신의 메신저에 불과하다. 그리고 삼위를 말하지 말라. 어? 알라는 유일한 단일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알라가 삼일체중한 분이라고 하는 자는 신성 모독자라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분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중단하지 않는 자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란의 어, 이 사람의 코란 경을 삼일체로 주장하는 자들에게 신성 모독죄라고 어, 극형을 취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코란에 마리아들 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참으로 신성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우리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알라의 메신저인 메시아 예수를 죽였노라고 그들이 떠벌렸지만 사실은 그들은 예수를 죽이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다. 다른 사람이 예수 비타게 잡혀 죽은 것이며 그들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억척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단연코 그들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알라는 예수를 부활시켜 천상을 올리셨다. 아, 알라는 언제나 전능하고 전지하다라고 이렇게 코난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종교인 것이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기독교와 화합할 수 없는 철저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일신론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다신론 종교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알라만 경배하는 아브라함의 종교, 즉 이스라엘 일신교만을 따른다. 고 있죠. 그래서 이슬람은 기독교가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신교 음. 어, 취급을 하고 있고요. 알라는 일신일신론 종교를 따르라는 진실을 말씀드렸고 말씀하셨고 그는 다신다신론 종교의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슬람 신앙을 받아지지 않는 자는 투쟁의 대상이며 지옥 형벌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 크리스찬 가운데 이슬람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 굴복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 유대인이나 크리스찬 중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신교를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불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피조물 중 가장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알라의 정의와 신앙이 승리할 때까지 그들과 싸워라 아, 그리고 너희들은 모두 곧 지옥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일러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스라엘 교리상에 크리스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알라가 이르기를 오 예수여 내가 너를 죽게 하였고 내 앞으로 다시 살리리라 하셨느라 여기했고 그리스도가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 자녀들아 나의 주여 너희가 주가 되신 알라를 섬기라 알라가 마리아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는 신성모독자니라 그리스도는 알라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코란에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고 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고자가 되셨겠다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어, 이스라엘과그 기독교가 같이 합하는 그런 것을 보면 그래서 어.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어, 그 디모도전서 4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라침을 쫓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 요요일 1서에 4장 1절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음이라고 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붉은 말에 대해서 붉은 말은 이제 전쟁이라는 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미국 외교 협회가 어, 본2 0 1 8년에 글로벌 안보 위협입니다. 그래서 어, 각각의 그 지역들을 어, 표시를 해놨는데 그 일등급 위협 중에 그 첫째로 선정된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입니다. 핵미사일 개발과 계속된 도발로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이 미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북한은 지난 2014년 조사 때부터 매년 1등급 위협을 분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북한 다음으로 임박한 위협으로 러시아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인 간의 고의적 또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혔고 러시아는 지난 9월 벨라루스에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인 10만 명을 동원해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였고 나토는 이에 대해 에스토니아 등의 발트 삼국과 동유럽 폴란드 등의 수천의 병력을 추가 배치하면서 양측 간의 긴장감이 높게 되어 있다. 그다음에 셋째 위험 경우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치닫고 있는 중동의 정세가 말하는 거죠. 정, 그래서 이란은 핵 개발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고 사우디와 패권 경쟁도 어, 벌리고 있으며 또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 간에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조직인 텔레반과 세력의 바로인 시, 어, 시리아 내전 등이 어, 1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등급의 발발의 위험도가 어, 뭐 많은 그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어, 이거는 미국 외교협회에서 이제 자기네들과 전쟁에 대치되어 있는 위협 안보의 위협이 있다는 나라들을 분류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의 발발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적으로 뭐 중동이나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터키가 시리아 내부에 있는 그 크루즈족을 또 치는 그런 전쟁을 했던 싸움을 했던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만큼 전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알게 모르게 테러와 그다음에 그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대의 상황인 거죠. 특히 이제 중동이나 이 아프리카는 뭐 끊임없이 그 분쟁으로 전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나이지리아나 니비아, 남수단, 콩고 민주화국이나 공 케냐, 짐바브우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국가국의 내전이나 정치적 혼란은 어, 엄청난 그런 세계 이거죠. 그래서 외교부 보고서에 보면 세계적으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잠재적 군사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전 세계 어느 곳에 주목하고 자원을 분배해야 하는지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전 세계의 일명 경찰 국가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모든 그 국가 간의 내정과 전쟁과 이런 지역들을 미국이 다 관여하고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 <웃음> 우리나라는 엄청난 많은 도발들이 있었죠. 뭐 5월 4일과 5월 9일, 그다음에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8월 6일, 8월 10일, 뭐 8월 16일, 8월 24일, 9월 10일, 12월 10월 2일 이렇게 어, 최대 관심사는 그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게 바로 10, 10월 2일날 아그 i s f m 을쏴 올린 것에 대한 민감도가 아주 큰 거죠. 근데 어,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모두가 대부분이 다 보면 다 발사체입니다. 뭐 5월 9일에 있던 발사체, 뭐5그 8월 2일에 있던 미상 단거 단거리 발사체, 뭐다 모든 게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 미사, 미상 발사체라고 어, 뚜렷하게 말도 안 하면서 그에 거 대한 이 한국 정부는 대응을 폭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터키군이 어, 최근에 그 쿠르드족 그 공격했는데 그기에 277명이 사망하고 터키군 전사자는 뭐한명 그다음에 부상자는 세명 정도의 어밖에 안 된다라고 보고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리아의 내부와 터키와 시리아의 쿠르드족 간의 가, 관계가 어, 저도 뭐 이것을 보면서 이 쿠르드족이 그냥 단순히 시리아 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동 전 지역의 쿠르족이 아, 나라만 없을 뿐이지 엄청난 세력을 확하고보하고 있고 어,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터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뭐 터키를 편게드는게 아니라 터키 입장에서 보면 쿠르족이 자기 나라 자치국가를 만들어 버리면 이위협이 위협, 되는 것이 터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쿠르족을 또 그렇게 진압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쿠르족이 어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이 터키 군과 싸우는 그런 상황들을 대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리아 쪽은 항상 그뭐 전쟁의 뭐 내전과 분쟁이 항상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시리아 내와 터키 쿠르드족이 갖고 있는 내역, 내역들인 거죠. 최근에 또이 사우디의 그그 그 뭐죠? 이 정유소, 정제소 그 국영 석유 회사인 이곳을 어그 무인 무인기가 열대의 어, 무인기로 이곳을 공격해서 완전히 그 완전히 무게 정유 정제를 못 하게끔 석유 생산 기지를 심장인 곳을 어, 타격을 가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 뭐 이란에서 했다 또뭐 이것이 또 이란에서 한 건데 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또 북한에서 도와줬다 뭐 여러 가지 어, 설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어, 명명확한 것은 아직 없지만 또 이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또 중동의 정세가 또 갑속 안개속으로 계속, 안개 계속 빠져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중동 지역들은 항상 끊임없이 싸우고 뭐 대부분이 어 뭐그각 자기의 나라 영토를 위해서 싸우기 하지만 실제적으로또 석유와 그 다음에 종교 간의 또 분쟁들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최고의 지역들이 아마, 아마 중동 지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 많은 이 전쟁의 위험 요소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대에 사,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어,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한으로 분단이 국가되어 있는데 이제 어, 대한민국에도 어, 이 국민 자체 자체적으로 둘로 나눠져 있는 그런 상국을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오우측 어 좌측에 보이는 것이 광화문 집회이고 우측에 보이는 것이 서초동 집회입니다. 어 이것이 뭐그 조국 그 법무부 장관의 찬반 집회에 대해서 어뭐 집계한 내용이라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어뭐 인원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라를 분열로 만드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뭐 이것이 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뭐 찬반을 하고 찬성하고 반대한다는 그런 집회보다는 더 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것이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뭐 다른 나라 같으면 중동에 내렸으면 뭐 이것도 아마 내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국들로 숫자로 보면 분명히 내전으로 이어질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겠지만 그것이 또잘 어 정리가 되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 세 번째 그 기근과 재해라는그 검은 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뭐 유엔의 전 세계 2천만 명이 굶어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45년 유엔 창설 이후에 최악의 어, 사건이다라고 사, 일어날 수 있는 인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소말리아와 케냐, 예멘, 남수단 등4개 국가가 2천만 명 이상이 기아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어, 그런 내용들을 기사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우리나 우리가 어,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굶주려 죽을지라는 것을 생각 못하지만 그만큼 이전 세계적으로 이 기아의 기근에 대해서또 많은 허덕이고 있다.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석유 매장량이 세계 어 세계에서 탑에 들어갔던 그 베네수엘라가 풍부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 식량 폭동으로 해서 뭐그 총살자가 나고 어린 소년이 총에 맞아서 어 숨지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이 먹기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어 길바닥에 널브 러져 있는 음식을 주워 먹는 이런 현국이 바로 지금 현재 어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국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미인 대회에 나가서 항상 상위에 있던 나라, 잘 사던 나라, 복지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나라가 지금은 어,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인 거죠. 그 최근에 저희 어, 우리 나라에 그 탈북민 모자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뭐 크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우리나라가 원체 이슈가 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슈가 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 또이 탈북 모자가 왜 사망했는지에 대한 것도 알알 길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이 이 모자들이 굶어 죽었다 아사 상태로 죽어 죽었다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중앙위보에서 탈북민 예산이 1076억 아 1074억인데. 팔복자 모자는 매 사망했나라는 것이 얘기가 이런 기사거리가 나와 있다는 거죠. 보면 어그 남북 협력 기금에서 보면 1조 4,903억입니다. 근데 이그이 그, 통일부의 소관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어, 예산과 남북 이런 것들을 사업비로 낸다면 어이 사람들이 그냥 아사 상태로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통일부의 지출 분야별로 보면 인도적 지원이 거의 5천억이 넘어가죠. 그 다음에 남북경협 개성공단이 5천억, 그 다음에 탈북인 어, 탈북민 지원이 천억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탈북 모자가 어, 지원, 지원금 이렇게 많이 가는데도 탈북 모자가 죽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뭐 많은 프랭카드가 걸려 있죠. 목숨 걸고 왔다가 아사가 웬 말이냐 하는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 태용호 영국 전 주제. 어, 공사가 어, 북한 정권은 이번 사건을 탈북민 남한 사회 비난과 탈북 방지를 위한 내부 선전용으로 이용할 것이다. 반드시 사용하겠죠. 너네가 북한, 에, 여기서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가면 이렇게 아사로 굶어 죽는다. 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부 선전용으로 아마 국민들을 방지하는 탈북 방지하는 선전용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탈북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는 나라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서 최고일 겁니다. 정말 뭐 북한의 인권 그렇게 북한을 사모하고 북한과 정상회담을 원하는 이 정부가 북한 사람들의 인권과 탈북민의 그런 그런 생활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는 그런 형국의 정부인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에 어, 이 자연재해들이 빈번하게 또 그냥 그 작은 작게 빈번하기는 아니라 자연재해가 크게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뭐 뭐 과거에 뭐이1600 16300명이 사망한 고베 대지진들 유사해서 일본에 엄청난 그 지진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런 것들 있지만 지금 어그 태풍 하기스가 하기비스가 오는데 이게 수십 년 중에 새해에서 가장 큰, 강한, 위험한 태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일본을 직격하는데 465만 명이 피난을 공고받고 피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 자조빛 지역이 최고 레벨인 폭우 어, 특별경보 발령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지역이 이 있죠. 그래서 그들만큼 어, 을어이 정말 자연재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재해들이 어, 우리나라도 보면 뭐 최근에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이제 그 지진에 안전한 나라라고 했지만 뭐 과거에 보면 포항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지금 며칠 상간 몇달 상간에 계속 태풍들이 계속 몰아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있거든 그만큼 이 지금의 어 자연재해가 어 빈번하면서도 그 강도가 엄청나게 세워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은 청황색 말에 대해서 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은 뭐그 전염병이라고 하지만 이, 이것이 이제 뭐 청황색 색깔이 어, 시체의 색깔과 비해서 어, 사망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도 있다는 거죠. 어이 빌게츠라는 그가 이제 향후 1 0년 이내에 높은 치사율의 전염병에 의해서3천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거다. 그래서 뭐 그 6개월 만에 3천만 명 이상이 될 건데, 이것이 어그 1918년에 어 유행했던 5천만 명이 목숨을 잃게 한 스페인 독권과 어 같은 새로운 인플루엔자가 지금 등장하면, 6개월 만에 3천만 명 이상이 희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인류의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뭐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바이러스가 유연하면 또 이런 것들이. 엄청난 확산으로 강하게 바이러스가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또그 스페인 독감 이후에 엄청난 인원이 사망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에볼라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이 메르스 중독 호흡기 증후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엄청난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그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거와 메르스가 다른 그 강한 바이러스와 합쳐서 같이 이게 전염이 돼버리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발병하는 그런 현상국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어이 아프리카 대지 발병이라고 해서 열병이라고 해서 지금 어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많은 그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 중국에 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뭐 신지핑의 독재에 대해서 뭐그 내란이나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보다 이 돼지, 돼지 고기 값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폭동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중국인들이 돼지고기에 대해서 엄청난 어, 그, 그것을 갖고 있는데 서민들이 이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면 아마 폭동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 중국에서 엄청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하고 있고 그로 인해 지금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 국내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그돼지고기 값이 뭐 지금 어 이거 아니더라도 상당히 가격들이 올라 있는데 이걸로 인해 또더 많은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진짜 금돼지를 먹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이전 세계적으로 이런 뭐이 바이러스 어 이런 음. 것들이 뭐 사람 뭐 동물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지금 어 질병들이 일어나고고 우리가 또 모르는 많은 질병들이 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만큼 또 많은 나라들이 또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이 나라가 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예수 구주, 구, 예수를 어, 구세주임을 고백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갈수록 이런 핍박들은 더 심하게 되고 뭐 우리나라만 봐도 어, 법무부 장관이 기독교를 뭐 탄압하겠다 이런 것들로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전 세계적으로 어, 이런 많은 순교자들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그 예수 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 구주로 믿는 그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고, 또한 지금 현 시점에 이 대한민국의 내에서도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아, 이, 아, 네. 그,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불법이 정의가 되는 나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 최근에 어, 보건처에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때 김자진 장군을 빼고 이동희를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희가 누구냐면 아, 김진태 의원이 말하는 게 반공주의자 김자진을 빼고 어, 북한 눈치를 보여서 뺐지 않았냐. 그러니까 박삼덕 보건처장이 이동희는 어, 임정 초대 국무총리, 내 지낸 사람이다. 그래서 선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그 보훈처는 올해 3일 운동을 100주년을 맞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 48명을 선정해서 특별히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월별로 12인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7월 독립운동가로 이동희 씨가 선정됐는데 그는 48명 중에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투표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보훈처장이 마지막 선정위원회에서 임신정부 수립 100주년과 관련이 깊은 분을 선정한 것으로 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떠넘기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 임신정부의 수립 100주년이니까 그, 어, 깊은 분으로 선정했다고 라 얘기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 그 김진태 의원이 이동희 씨는 우리나라 공산주의의 시조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서류 심사에 놓고 김대중 장군은 대표적인 반공주의자라 뺀것 아니냐. 어. 그다음에 이 그러니까 이동희 씨가 아아 어, 어, 박차장이 이동희 씨가 들어간 것은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그러면 이승만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도 어, 독립운동가에 선정을 하고 넣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 어, 이동희 같은 경우에는 이볼셰비키 혁명에 같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민족운동에 사회주의를 접목시키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한국민족운동에 사회주의를 최초로 아까 말 김태희 의원님 말한 것처럼 시조로 어, 우리가 어, 접목을 시켰다고 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 또 모든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어 불법이 정의가 되는 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가 모르고 자기는 알수 없고 그런 일은 없고 그때 시절에 법대로 했다라고만 얘기하고 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어, 둘러 쪼개진 있는 나라가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해결와 부흥이 일어나는 이 시간 처절하게 기도하는 어, 이 세계 각국에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와 우리가 마찬가지로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딱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런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곳이 바로 있습니다. 이 길바닥에 위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철야히 피하는 이 사람들 정말 저도 가봤는데요. 정말 이 어, 춥고 어, 비도 오지만 그곳에서 흔들림 없이 기도하는 그들을 보면서. 아 정말 어, 이 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구나. 정말 여기에 뭐그 전부 다 기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잠깐 뭐 휴식을 취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 잠도 잠깐 자다가 뭐 새벽까지 계속 지금 뭐 거의 0일이 넘어가도록 있는 분들이 계속 그곳에서 기도하고 깨워서 기도하시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 그게 보면 정말 얼굴에 그 기쁨이 넘쳐요, 막 즐거움이 있어요. 그 찬양을 하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도할 때그 처절함은 어 한번 우리가 한번 느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어 지금까지 이 이렇게 잘 살고 어 할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 부모들 세대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처절하게 기도하고 그 야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버티지 않았나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그 처절한 기도 그 다음에 야성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처절하게 또 정말 간절하게 그 야성의 기도가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절에 3절에 보면 천국복음이라는 것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니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곧게 하라고 하는 도다 하였더라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복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는 그냥 아니란 복음 그냥 어, 쉬운 복음이 아니는 정말 해계가 천국 복음, 해계가 들어가는 복음 그런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야 아마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 너희는 해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나라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의 어, 시작인 거죠 그래서 침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천국 복음은 이 해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복음이 들어가야 진정한 복음, 천국 복음이 들어간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들을 곱게 하라 그게 우리가 해계하고 주님의 길을,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이 천국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처절한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와 그 야성이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